안녕하세요 양말입니다 이번에 보여드릴 제품은 이제 사이버팩토리라는 회사에서 나온 CF-01 스타스톰이라는 제품입니다 이제 사이버트롬 비클로 변신하는 스타스크림 제품이고요 아이 어, 제품도 진짜 정말 오래 기다렸어요. 어 이제 막 채색 사진 나오고 이럴 때는 막 진짜 도색이 너무 멋있고 이랬었는데 어 실제 도색 느낌은 이제 채색 샘플이 공개됐을 때랑은 조금은 어, 다른 그런 제품인 것 같고요. 어 제가 얼마 전에 이제 놀이동산을 가서 소리를 조금 질렀더니 목이 아예 그냥 다 쉬어버렸어요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스튜디오 시리즈랑은 다르게 사이버트롬 비클로 변신하는 스타스크림 사이버팩토리 CF-01 스타스톰 스타스크림 제품의 영상 리뷰를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이 제품 동봉된 부속품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베이스 받침대 하나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로봇을 띄워줄 수 있는 베이스 부품 그 다음에 비클 모드 때 띄워줄 수 있는 베이스 부품 이렇게 있습니다 어, 그 다음에 이렇게 캐논 하나 들어가 있는데 어, 도색이 이런 웨더링 치핑 효과 같은 것들이 어, 깔끔하게 잘 들어가 있는 편이고요 전체적으로 웨더링을 조금 표현해 주려고 했던 그런 제품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도색들이 잘 들어가 있고 어, 근데 이런 회색 같은 경우에는 사출 플라스틱 느낌 위에 그냥 치핑을 바로 해버린 것 같은 그런 느낌이라 많이 고급져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캐논 같은 경우에는 이 파란색 부품이 하늘을 향할 수 있게끔 이런 식으로 다 고정을 시켜줄 수 있는데 사실 고정성이 그렇게 많이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 어, 그 다음에는 이렇게 다른 캐논 하나 들어가 있고 어, 나중에 비클 모드 때 장착할 수 있게 이렇게 손잡이는 움직여지고요 어, 이것도 전체적으로 드라이브러싱 비슷하게 효과를 줬기 때문에 어, 조금 철이 좀 까진 듯한 그런 웨더링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품 가까이서 봐주시면 은 이렇게 얼굴에 바이저를 쓴 듯한 스타스크림 얼굴이 잘 들어가 있는데 얼굴 전체에도 이렇게 드라이브러싱 웨더링 효과 잘 들어가 있고요 어, 여기 뒤에 부품을 열고 건전지를 넣으면 어, 라이트 기믹도 나온다는데 건전지는 따로 동봉이안 되어 있어서 어, LED는 켜보질 못했고 어, 바이저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벗겨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어, 눈알 같은 경우에도 드라이브러싱 효과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어, 이게 불이 들어오나 싶었는데 빨간색으로 불이 들어오는 그런 효과가 있고요 사실 바이저 쓴 얼굴이 그렇게 막 멋있지는 않아요 너무 젊어 보이는 듯한 그런 느낌 그 다음에 이런 날개 같은 경우에도 진짜 치핑으로 되게 많이 더럽혀 놨는데 이런 빨간색 이 가슴 어깨 쪽 부품은 많이 도색을 해 주지 않았어요 이렇게 어깨 위쪽도 그렇고 옆면에는 다해 줬으면서 그래서 조금 이질감이 드는 이 빨간색 부품인 것 같고요 어그 다음에 이렇게 캐노피 페이크 파츠도 들어가 있습니다 어 전체적으로 도색은 어 그냥 매트한 느낌으로 잘 들어갔는데 막 되게 고급진 도색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사출 위에 그냥 대충 덜럽혀놓은 느낌 어,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되고 어, 그 다음에 이렇게 팔꿈치나 이렇게 무릎 같은 경우에는 다이캐스트 부품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크기에 비해서 무게가 그렇게 많이 나가지는 않아요 어 그리고 다리통도 이렇게 잘 들어가 있고 어, 그래도 이 제품이 그나마 괜찮은 게 제가 제타토이는안 만져봤지만 블랙맘바 블리트윙을 가지고 있었을 때이 다리통 결합이 되게 불안했었는데 이 제품은 그나마 그 제품보다는 어, 나은 고정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 그 다음에 옆모습도 되게 늘씬한 그런 조형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뒷모습 같은 경우에도 어, 이런 방패처럼 뒤에를 다 막아 놓는 부품을 넣어줬고 어, 이렇게 날개도 딱 각지게 만들 수 있게끔 딱 자기네들이 설계를 해 줬어요 어, 그런 거는 굉장히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뒷모습 다리통도 전체적인 치핑 어, 많이 들어 푸는 웨더링 잘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 에이 제품의 가동성은 얼굴 같은 경우에는 안쪽에 볼관절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자유롭게 움직여 줄수 있어요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얼굴을 고정하는 이 조인트가 딱 저렇게 얇은 축 하나로 들어가 있는데 굉장히 잘 빠집니다 그래서 얼굴을 좀 심하게 들어 올리려고 하거나 하면 같이 빠지기 때문에 그런거 조금 유의해 주셔야 되고요 어, 그 다음에 어깨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360도 돌아가는 그런 관절로 가지고 있는데 어, 안쪽에 보면 그냥 플라스틱으로 되게 불안해 보이는 축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음, 그리고 어깨는 이런식으로 어, 부품 조심해 주고 거의 일직선으로 들어 줄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도 박근 있는 쪽에서 360도 그리고 팔꿈치는 어, 이렇게 아예 다 접히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어, 그 다음에 이렇게 손목은 360도 돌아가고 손가락 같은 경우에는 여기 엄지손가락 어, 끝에 뿌리 쪽은 볼관절 그 위에는 이런 식으로 접어줄 수 있고요 아이 손가락이 진짜 정말 너무 했다고 생각되는 게 어, 전지가동 아닌 건 괜찮아요 근데 검지는 이런 식으로 끝에서 한번 더 접히는 그런 관절을 가지고 있고요 나머지는 벙어리 손가락으로 한번, 두번 이런 식으로 움직이는데 이 동봉된 캐논 조인트 두께가 많이 얇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고정해서 손가락을 쥐어 주려고 하면 어, 끝에서 손가락이 안 접히기 때문에 그냥 이런 식으로 어, 너무 고정성이 없게 손가락을 만들어 주지 않았나 싶고요 그래서 주먹을 쥐었을 때 굉장히 멋 없는 그런 주먹진 손가락이 완성이 돼요 그냥 거의 일직선으로 이렇게 접혀버리는 그런 손가락 굉장히 별로입니다 가격이 엄청 싼 제품도 아니고 어, 그 다음에 허리 같은 경우에는 이런식으로 이 위에 흰색 부품이 걸리지만 살짝 살짝 돌아가는 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음, 고관절 같은 경우에는 이런식으로 올려줄 수 있는데 라쳇 관절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뒤로는 날개나 부품에 걸려서 많이 안 움직여지고 허벅지 있는 데서 360도 어, 그리고 고관절 벌림각은 이런 식으로 부품이 걸리기 때문에 많이 벌어지는 정도는 아니고 뭐 여기 허리 안쪽 보시면 그냥 텅 비어 있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무릎 같은 경우에는 이중관절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 이런 식으로 거의 다 접히는 관절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 베이스 위에 띄어줘서 날아가는 자세를 취하면 되게 자연스럽게 이쁘게 포즈가 잡히는 그런 관절들을 가지고 있고요 어, 그 다음에 발목 같은 경우에는 안쪽으로도 접어줄 수 있고 바깥쪽으로도 해줄 수 있는데 부품이 걸리기 때문에 주의해주셔야 되고 어, 굉장히 듣기 싫은 소리를 내면서 발목은 360도 그리고 발바닥을 이렇게 내려줄 수 있고 이렇게 살짝 올려줄 수도 있습니다 어, 발목 관절은 굉장히 자유로운 편이에요 어, 그리고 이 제품의 무게 같은 경우에는 약 486g의 무게를 가지고 있고요 비슷한 크기의 제품들보다도 굉장히 가벼운 그런 무게를 가지고 있어요 어, 그리고 딱 만져보면 플라스틱이 조금 가볍다라는 느낌이 드는 그런 질감의 플라스틱 안에가 조금 텅텅 빈 느낌의 그런 플라스틱 재질 같고요 어, 그 다음에 머리까지는 약 25.5cm 정도의 크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마스터피스 MP52 스타스크림과의 크기 비교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마스터피스, 무비, 스타스크린과의 크기 비교인데 어, 사실 블리츠윙이라고 해도 믿을 것 같아요 그냥 색깔만 다르게 좀 칠해주면은 어, 그리고 이거는 3.0 블리츠윙과의 크기 비교입니다 어 확실히 블리윙도 멋있고 육덕지지만 어, 사이버팩토리 스타스크림 자체가 조금 세련된 그런 느낌은 좀 나요 날개 각도나 날개 크기 같은 게 음, 어쨌든 도색도 정말 깔끔하게 잘 들어가 있기 때문에 3.0 옆에 있어도 많이 꿀리지는 않는 그런 조형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사이버팩토리 CF-01 스타스톰 스타스크림 제품의 변신 영상입니다 아 제가 지금 목소리가 잘안 나와서 그렇지 어 되게 별로인 제품은 아니에요 물론 막 변신이 엄청 재밌는 것도 아니고 막 그냥 딱 받아 봤을 때와 이거 진짜 물건이다 하는 그런 제품은 아니지만 어 일단 이 제품 제일 처음에 여기 복부에 있는 흰색 부품을 조인트 걸려있는 거 옆으로 빼줍니다 어 제거 같은 경우에는 한 쪽은 굉장히 잘 빠지는데 한 쪽이 조금 잘안 빠져요 그래서 그런 거 파손 조심해 주시고 어, 조인트들도 얇고 플라스틱 느낌이 막 엄청 튼튼한 느낌은 아니거든요 어, 조금만 삐끗하면 부러지겠다 하는 조인트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염두해 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는 여기 허리 안쪽에 슬라이드로 락이 걸려 있습니다 그 락을 앞으로 이런 식으로 딱빼 주시면 돼요 어, 여기 위에랑 여기 밑에 부품이 서로 슬라이드에서 딱 고정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그거를 딱 빼주시고요 그 다음에는 여기 앞에 캐노피 있는 부분 양쪽에 조인트를 이렇게 들어서 살짝 빼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는 여기 뒤에 있는 조인트들을 빼줄 거예요 날개를 뒤쪽으로 살짝 옮겨줍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팔을 들어 올려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안쪽에 있는 허리에 겨우 하나 붙어있는 부품 이렇게 가져와주면서 이렇게 이중인지 빼주고요 위로 살짝 올리면서 여기 조인트들 맞게끔 고정을 딱 하고 시켜줄 거고, 얼굴은 밑으로 쭉 가지고 내려와 줍니다. 그 다음에 이쪽에 있는 이중인지 이용해서 부품을 안쪽으로 가지고 들어갈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위쪽에 있는 조인트 두 개랑 여기 밑에 있는 조인트 두개딱 하고 껴져서 고정시켜준다고 생각해 주면 되고요. 어, 그 다음에는 날개, 날개 같은 경우는 여기 조인트 걸렸기 때문에 살짝 들어 올려서 빼주셔야 되는 조인트예요 그냥 힘으로 옆으로 빼면 안되고 어, 여기 무기는 안쪽으로 다시 딱 접어주고 여기 날개 다시 접어줄 거예요 어, 그 다음에 날개 다시 가져오면서 위로 살짝 들어서 밑으로 딱 고정되게 날개 만들어주고요 반대쪽도 동일하게 그냥 빼지 말고 살짝 들어서 올려주고 여기 캐논 무기 같은 거 안쪽으로 접어주고요 다시 내려오면서 살짝 들어서 밑으로 그 다음에 날개는 끝까지 딱 접어줄 겁니다 그 다음에 등판에 있는 부품 이런 식으로 살짝 접어주고 어 날개 쪽에 있는 이 부품들 어 힌지 딱 풀면서 으 바깥쪽으로 쭉 빼주고요 여기 빨간색 있는 부품도 여기 조인트 걸려있는 거 빼주면서 이런 식으로 쭉쭉 펴줄 거예요 반대쪽도 동일하게 날개 끝에 있는 힌지 이런 식으로 쭉 펴주고 빨간색 조인트 빼주면서 이런 식으로 힌지 다 펼쳐 줄 거고요. 그 다음에 날개는 이런 식으로 180도 돌려 줄 겁니다. 반대쪽도 동일하게. 날개는 걸리는 거 피하면서 이렇게 반바퀴 돌려 줄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윗부분인데 여기 어깨 안쪽에 있는 빨간 부품 바깥쪽으로 딱 가져와 주고요. 반대쪽도 이런 식으로 딱 하고 가지고 와 주고 여기 어깨 위쪽에 있는 힌지를 이렇게 가지고 내려와 주면서 음, 앞에 이렇게 기수 끝부분 있는 쪽이랑 방향을 맞춰서 이렇게 딱 접으면 되고요 음, 이런 식으로 반대쪽도 동일하게 이렇게 힌지 내리면서 방향 맞추고 팔은 살짝 들어 올려주고요 어, 그 다음에 어깨 같은 경우에는 팔 최대한 뒤로 뻗어 주고 그 다음에 여기 이두박근 있는 쪽 한번 돌려서 끝 까지 이런 식으로 접어주고 안쪽으로 밀어 넣어 줄 겁니다 밀어 넣어 줄때 얼굴은 그냥 이렇게 피해서 밀어 넣어주면 돼요딱 안착될 수 있게 해준 다음에 반대쪽도 동일하게 어깨는 끝까지 밀어주고 미드박근 있는 쪽회전기이 이용해서 돌리고 안으로 접어주고 팔은 끝까지 이렇게 넣어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흰색 부품으로 이렇게 주먹을 가려주면 돼요딱 방향 맞춰서 <웃음> 아 뭔가 조인트가 있을 거라고 기대를 했는데 그런 거 없이 그냥 이렇게 주먹만 가려주면 됩니다 진짜 변신이 막 재밌고 그런 편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기소 부분은 이렇게 펼쳐주고 날개 살짝 접어주고요 어, 그 다음에 여기 뒷날개 부분 돌려주는데 이게 대체 어디에 쓰이는 부품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돌려주면서 위쪽에 있는 부품 에서 이렇게 캐노피를 만들어 주면 됩니다. 그다음에 날개는 끝까지 이렇게 돌려 준 다음에 그리고 날개 같은 경우에는 가지고 내려오면서 여기 위에 있는 조인트가 여기 어깨 조인트에 맞게끔 딱 방향만 맞춰 주면 됩니다. 어깨 부품이랑 맞게끔 해 주고 어 힌지 방향 정리 같은 거해 주고요. 반대쪽도 동일하게 날개 가지고 내려오면서 이런식으로 접어주면서 어깨 부품이랑 조인트 맞게 이런식으로 고정시켜주면 되고요 어 날개 방향은 살짝 이런식으로 밑으로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다리를 해줄 거예요 다리 같은 경우에는 허리 반바퀴 돌려준 다음에 여기 다리 뒤에 보면은 조인트 걸려있어요 이 조인트 살짝 빼주면서 힌지 이런식으로 펼쳐주고 이 발가락 앞에 있는 요 부품 이 부품을 살짝 들어서 이런 식으로 펼쳐줍니다 그러면 이런 부스터 엔진 같은 거 조그만 거 나오고요 음, 이런 식으로 발목 돌려서 안쪽으로 이중인지 끝까지 딱 눌러주고 무릎을 이중으로 다 접어주면 됩니다 이렇게 접어주면서 여기 아까 종아리에 펼쳤던 부품이랑 여기랑 조인트 맞게 이렇게 꾹 고정을 시켜주면 돼요 반대쪽도 동일하게 일단 발가락 이런 식으로 펼쳐서 이 발가락 쪽도 다이캐스트 부품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펼치고 뒤에 있는 조인트 걸려있는 거딱 하고 펼쳐주면서 힌지 펴주고요. 어, 발바닥은 이런 식으로 하자 아, 해서 안쪽으로 꾹 하고 접어주고 그 다음에 무릎을 이중으로 다 접어주면서 여기 끝에 있는 조인트가 이 허벅지 있는 조인트에 맞게 이런 식으로 고정을 시켜주면 됩니다 어그 다음에는 여기 허리에 다이캐스트 이 부품이 이런 식으로 어, 살짝 직각 비슷하게 넘겨 줄 거예요 그러면서 다리는 이런 식으로 돌려 줄 거고요 반대도 동일하게 살짝 벌리면서 어, 이런 식으로 넘겨 준 다음에 안쪽으로 이렇게 어, 이 다이캐스트 부품 살짝 직각 식으로 만들어 주면 은 어, 여기 위에 있는 조인트 구멍이랑 여기 다리에 있는 조인트 맞게끔 껴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방향 맞춰서 어, 꾹 하고 안착되게 반대도 동일하게 이런 식으로 돌리면서 조인트 꾹 하고 고정을 시켜 주면 됩니다 딱 이런 식으로 일직선이 되게끔 해준 다음에 여기 위에 조인트 다 껴줬으면 어 저기 종아리 사이에 있는 조인트까지 이렇게 꼭 가운데로 껴주면 됩니다 어, 이렇게 해주셨으면 여기 가운데 있는 이 빨간색 부품 여기 검은색 부품 살짝 이렇게 펼쳐주면서 안쪽으로 이렇게 밀어 넣어 줄거예요 반대쪽도 동일하게 어, 이렇게 가운데로 모으면서 조인트들 다 껴주면 되는데 어, 다 껴주기 전에 캐논 같은 거를 가운데 조인트에 맞게끔 껴주고 빨간색 조인트들을 꾹 하고 고정을 시켜주면 됩니다 어, 이렇게 밑에 캐논까지 다 장착을 해주면 사이버 팩토리 CF-01 스타스톰 사이버트론 비클 스타스크린 제품의 변신이 완성이 됩니다 <목소리> 어 일단 이 제품 전체적으로 이제 스타그래프트에 나오는 레이스를 많이 닮았어요 어그 다음에 이렇게 외장 부분에는 거의 다 웨더링 효과가 들어가 있고요 그냥 사출 위에 조금 기름때 효과랑 치핑 그냥 묻힌 게 다인 그런 도색인 것 같고 여기 끝에 요거는 대체 어디다 쓰라고 나와 있는 건지 설명서에도 나와 있지 않고요 그 다음에 여기 위에 꼬리날개가 하, 조금 많이 부자연스럽습니다 그리고 앞에가 여기 위에 뭐가 있어야 될것 같은데 그런거 조금 아쉬움 주먹 그냥 이런 흰 부품으로 가린 듯한 아 이런 좀하다만 듯한 변신 별로 안좋아하는데 아 그래도 전체적으로 조형은 나쁘지 않아요 어, 이렇게 밑에 부분도 그냥 깔끔하게 정리가 잘 되어 있고요 여기가 조금 달랑달랑 거리네요 음, 뒷부분 같은 경우에도 귀여운 부스터 그리고 위에 부스터 어, 이런 식으로 네개를 쏘고 있는 듯한 스타스크림 어, 진짜 우주선 비행기 같아요 확실히 스타그래프트 레이스 같기도 하고 어, 그 다음에 베이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총 앞부분 구멍 뚫린 데다가 어, 이렇게 껴주고 엄마 어, 베이스 고정성이 막 엄청 좋은 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블랙맘바 블리칭잉보다는 확실히 변신이 어렵지는 않아요 어, 피로도도 적고 어되게 복잡해 보이는 변신일 줄 알았는데 어, 굉장히 쉬운 변신을 가지고 있고요그 다음에 이 앞에 있는 이 기수 부분에 캐논을 이렇게 껴줄수 있다고 하는데 어, 제거는 고정성이 많이 안 좋은 건지 그냥 똑하고 빠져버리는 어, 그런 캐논이 있고요 어, 저는 오히려 이렇게 반대로 하는 게 고정이 더잘 돼서 어, 이런 식으로 장착을 해 주겠습니다 어... <웃음> 이게 사실 엄청 싼 가격은 아니었어요 예약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 근데 그냥 이런 사이버트론 비클의 스타스크림을 가지고 싶다 하시는 분들한테는 나쁘지 않을 것 같지만 사실 저는 기대를 조금 많이 해서 그런지 워낙 오래 기다리기도 했고 어, 조금 실망이 더큰 그런 제품인 것 같아요 어, 제가 샘플 사진 해 보던 거랑은 도색이 완전 다른 그런 느낌이었고, 어, 그다음에 뭐 전체적인 가동성은 나쁘지 않은데 막 변신이 사실 그렇게 재밌는 것도 아니었고, 어, 그렇다고 막 엄청 멋있게 잘 생긴 스타스크림도 아니어가지고 조금 만족도가. 떨어지는 그런 제품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여기까지가 사이버팩토리 CF-01 스타스톰 이제 사이버트론비클로 변신하는 스타스크린 제품의 영상 리뷰였고요 어,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